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버섯이 좋아 숲속에 커다란 버섯이 자랐어요. 귀뚜리, 귀뚜리, 귀뚜라미. 귀뚜라미 여섯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매끈매끈 도마뱀. 도마뱀 일곱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알록달록 무당벌레 무당벌레 8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릿느릿 달팽이 달팽이 9마리가 이사왔어요. 꼬물꼬물 애벌레, 애벌레 열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커다란 버섯에서 사이좋게 살아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버섯이 좋아 숲속에 커다란 버섯이 자랐어요. 귀뚤 귀뚤 귀뚤아미 귀뚜라미 여섯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매끈매끈 도마뱀. 도마뱀 일곱 마리가 이사 왔어요. 달록달록 무당벌레 무당벌레 여덟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릿느릿 달팽이 달팽이 아홉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꼬물꼬물 애벌레, 애벌레 열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커다란 버섯에서 사이좋게 살아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버섯이 좋아. 숲 속에 커다란 버섯이 자랐어요. 귓둘 귓둘 귓뚜라미 귓뚜라미 여섯 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매끈매끈 도마뱀, 도마뱀 일곱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알록달록 무당벌레, 무당벌레 여덟 마리가 이사 왔어요. 누릿누릿 달팽이, 달팽이 아홉 마리가 이사 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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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뚜라이 여섯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매끈매끈 도마뱀. 도마뱀 일곱마리가 이사왔어요. 달록달록 무당벌레 무당벌레 여덟 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릿느릿 달팽이 달팽이 아홉 마리가 이사왔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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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 여섯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매끈 매끈 도마뱀. 도마뱀 일곱 마리가 이사 왔어요. 달록달록 무당벌레 무당벌레 여덟 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느릿느릿 달팽이 달팽이 아홉 마리가 이사왔어요. 안녕하세요. 꼬물꼬물 애벌레, 애벌레 열 마리가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커다란 버섯에서 사이좋게 살아요